이번에 사운드바디라고 협찬을 받았는데 어떤 제품인지 함께 볼게요 커버에 굴곡이 있어서 그립감도 좋고 휴대폰 충전기로 간편하게 충전도 할수 있는 제품이에요 메위 버튼을 눌러주시면 진동과 함께 전원이 켜져요 케이스가 고급져서 건강선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용법을 보여드릴게요. 사운드바디 앱을 열어주세요. 이메일로 간단히 회원가입 후 블루투스를 켜주세요. 근력과 맥박을 한번에 볼수 있어요. 악력은 전신의 근력을 대표한다는데요. 악력을 키우시면 전신 근육을 키울 수 있대요. 운동기록은 저점에 공유가 가능해요 여기를 쭉꾹 눌러 봐봐요 어? 여기를? 여기 어. 여기를? 어. 켜졌지? 켜졌지? 응, 응. 켜진거야 근데 이렇게 봐봐 이렇게, 이렇게 하는어 여기에서 서고 아빠 악력 얼마이자 봐줄게요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42 40-35 점점 떨어지는 나이가 들을수록 왼손 해봐요 왼손 왼손 이렇게 해 짠짠짠짠짠차짠짠짠차차차4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자자자자. <웃음> <웃음> 응, 올라가, 올라가, 차차차차차차 올라가 차차힘차차차 올라가, 올라가. 힘.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웃음> 이렇게 스투라만 해보자. 오른손이 자신 있어, 왼손이 자신 있어. 오른손 이렇게 해봐, 힘줘봐, 힘줘봐, 애기, 애기, 오제법이네 어, 이손 아까처럼 힘줘봐. <웃음> 어머, 이0 역시 왼, 오른손 잡이니까 왼손 힘이 더 약하다. 그치? 여, 우와! 여쪽이야? 어. 어. 오른손잡이니까, 대리가. 엄마 어느 정도 힘쓰나 볼래? 어. 엄마가, 아, 와. 너 23이지. 응. 엄마도 다시 눌러볼게. 엄청 올라가지. 계속 올라가지. 계속 올라가지. 아, 40까지 갔어, 나. 엄마 40까지 갔어. 아. 어. 엄마 아까 집안일 많이 해가지고 힘좀 떨어졌어. 어. <웃음> <웃음> 너두 손이 엄마 한 손이야. 힘이 대단하지 엄마. 응, 터치를 안돼 이걸로 하는 거야. <웃음> 아니. 어 어머. <웃음> <웃음> 내려와 아니 거.. 아니 그.. <웃음> <웃음> 어, 어, 어. 어 됐어 끝났어 32어 끝났어 에리야 32너한번 다시 도전해볼래? 다시 한번 도전해볼래? 에리야? 응? 다시 한번 도전해볼래? 어 맞춰서? 어 맞춰서? 두 손으로 해봐 으악! 10kg 11kg <웃음> 이 <이쇼! 웃음> 이제 게임하고 싶어. 여거 <웃음> 게임 스타트. 한번딱 터치하면 돼. 방향 그 방향대로 돌아가거든? 두 번. 쭉 내려와. 쭉 내려왔지. 응? 어디다 꼽아야 좋겠어? 맞아. 아니, 맨 맨컷 끝에, 맨 끝이지. 야! <웃음> <웃음> 근데? 어 스캐리터처럼 어? 좌우로 움직여보래 에키 눌러야지 에세이. 어? 어 근데 서서하면 운동이 되겠다 그치. 어, 음. 어. <웃음> 이거 피하면 안되는데 맞아야 되는데 맞는게 더 좋아 <웃음> 앞으로 갈래 조금? 오 오, 콤보! 그냥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너, 너 오, 너 <웃음> 너 <계속> 여기 오. 오. 오, 오, 오. 오. Seen your face, I just wanna.